신디는 없냐? 근데 여기는 신디 그림이 없나봐 d y c i n d 이 Cindy, Cindy, Cindy, c i 어 d y Cindy, c 시계 d y Cindy, Cindy, Cindy, c 겉에가 주주 i 아니고 신디 n d y Cindy, c i 도 d y 주주 n d 도 Cindy, Cindy, c i n 다섯 박스 샀아 진짜? 근데 여기는 신디 그림이 없나 봐이 안에 그림은 다 다를 수가 있대 세개 사서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까? 네아리나아 왔어? 뭐야 또 주주잖아 과연? 두번째는! 아! 뭐야, 주주잖아. 주주잖아! 아닙니까? 아 망했어! 아 어떡해! 그냥 시계를 사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한정판이야, 안파는나 응. 아, 하지 말까 그냥 우리? 그냥 포기할까? 집요 오우! 아, 그람 수가 다르구나 뭐야 응. 1 플러스 1이야? 첵스를 먹어볼까 우유에서 초코맛이 느껴질 때까지 시크릿 주주 손목시계 받으려고 이만큼 샀는데 안주면 울어야지 봄사운드 이렇게 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한정판 시크릿 주주 손목시계를 여운이에게 주기 위해서 샀는데요 지금 나머지 그림이 안 나와서 벌써 4개를 샀거든요? 근데 다 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원뿔원이라 one 하나 사오고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사봤습니다 제벌 나왔으면 좋겠네 오! 대박! 짜잔! 이번에 신디가 나와서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곡첵스 소화가 잘 되는 의! 안 먹어봐서 소화가 잘 되는지는 모르는데 <웃음> 하나로 택도 없는데? 먹어 보겠습니다. <웃음> 아,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우유에 말아놓고 좀 이렇게 있으면 눅눅해지잖아요? 뭔가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색깔이 변하고 있죠? 이 국물을 이렇게 마무리로 딱 원샷하고 먹을 때는 부드럽게 먹는 그 시리얼이 약간 취향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리얼을 그렇게 먹는 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극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시리얼은 바삭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드시는지 투표해주세요.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제가 이걸 눅눅하게 먹고 싶어서 막 이렇게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내는 당첨 안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책세에만 얼마를 쓴겨? 제가 샀던 곳에서는 하나에 7,500원이었거든요 거기서 4개를 샀지 그럼 대충 3만원에다가 지금 2개 또 다른 맛 2개를 샀지 그럼 마무리 못해서 한 5만원을 쓴것 같은데 갑자기 현타운 야 5만원이면 <웃음> 상술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아휴. 이제 뭐 거의 한달 전에 매 <웃음> 끼니 시리얼만 먹어야 되는0 0개 100개. 1 0 2 0년1 0 1월까지1는1 0월달 100개. 1년동안1 양식이 마0된개 같습니다. 100개. 1 0 0 웬만한 초코유보다 맛있어 마시멜로가 들어간 첵스입니다뭐요 이번엔 또 얘만 나오네? 여러 개를 응모해야 되겠다 다시 넣어야지 야, 너무 많다 이거 근데 핑크가 또 너무 없네 됐다 몇번 자르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 이렇게 보통 자를 생각을 했잖아요. 아까 저처럼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길게 보세요. 야, 이거 뭐 거의 우유 따르게 정석 아닙니까? 뭔 소리요? 우와! 뭐지? 왜 이런 소리가 나지? 음. 오! 신기하고 재미있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는 이렇게 핑크와 초코 마시멜로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리지널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얘는 약간 초코맛... 아니, 뭐야 딸기향 같은 게좀 나는데 되게 이질적인 딸기향이 나서 저는 별로예요 여은이 같은 경우에는 어 핑크다 하면서 <웃음> 지금 여은이 목소리가 아니었나? 좀 전에? 어 <웃음> 핑크다! 어 핑크다! 이러면서 이제 얘를 맛있게 먹겠지만 어,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 네.. 음. 배 부르다. 아니,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당분간 앞으로 한1년 정도는 책스안 먹어도 될것 같거든요. <웃음> 우유는 뭐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이 먹으니까 배 부르네요. 아, 당연히 배, 배 부르는 건가? 제가 뭐 딱히 우유 먹고 막그속 불편하고 이런 점은 별로 없는데 사실 우유를 평소에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이건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잘 먹었습니다.